코버리 코버리 끌렀어요! 끌렀어요! 어요끌렸어요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저저잘 들어요? 공고룡이 다 죽인대요! 여기 사람 다 죽이고 여기 SGP 연구수도 다 파괴해버린대요 아니 신임을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주 들어오기만 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박사님은 자꾸 신임을 받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새로 들어온... 저요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어, 어,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차가 막히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늦게 맞지? 어, 예? 예. 그런 정신은 우리 SCP연구소에서 일할 수 없어요! 어,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쪽은 누구신가요? 나!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코! 퐁! 이! 그게 뭔데요? 너내 이름이야! 그게 뭐긴 뭐긴! 지금부터 내가 당신 상관이니까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알았습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자, 따라 들어오세요! 어! 네! 오, 우와! 엄청 크다! SCP 미래 현장 51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어예예 아, 예. 우와 여기 엄청 커 우와 저기 탱크도 있어 자 엘리베이 타십시오 어예자 앉아계세요 어예 아, 앞으로 걱정 이구만 아이고 자 내리세요 어예 아, 우와 여기 진짜 엄청 크다 오문 열리는 거봐존 1? 이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SCP 존1 일명 세이프 존이죠. 자, 여긴 안전하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자, 일단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것 들어오시고요. 우와. 자, 일단은 박사님한테 지시받은 사항 있어요. 오늘 하야 할 일, 뭘 해야 되는지. 어, 잠깐만요. <웃음> 오, 첫 임무는. 제가 공구력을 관찰하래요 어, 지금 건강상태랑 심리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네요 공구력이요? 아, 예 아, 그건 제가 할게요 저기 신입이라 잘 모르나 본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 왜요? 공구력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말 했다간 당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요? 너무 그러니까 이 코봉 옆에 딱 붙어있으면 된다 이 말씀 아 예! 충성을 <웃음> 다하겠습니다뭐 충성까지는 무슨 자 따라 나오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제 코만 따라오세요 아예자 아, 여기 바로 s c p 공구력 있어요 어? 아, 근데요 뭐 그냥 사람인데? 이게 이거 위험한 존재인가요? 잘 들으세요. SCP 공구력은 일명 샤이 가이라 부르죠. 유클리드 등급으로써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 공구력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순간! 당신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웃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자, 이 안에 공구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눈이 마주춰서는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눈눈눈 눈, 눈 깔고 눈 깔고 눈 깔아 눈 깔아. 예 이렇게 눈 깔라고. 쳐다보지 마벽봐벽봐벽봐 벽바. 저벽 아, 보고 있어요. 아예 시큼 내려올게요. 자 내가 살짝 볼테니까 한번이 <목소리> 하반에... 움직이지 말라고. 뭐예 아, 숨도 쉬지 마. 오예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잠깐만요. 오케이. 자자 자, 신입. 어예 아, 예. 이쪽으로 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보지 말고. 뒤보지 말고. 아 예. 이쪽 으로 이쪽, 이쪽, 이쪽. 귀를 보세요. 자, 빨리 상태 파악하시고 보고서 적으세요. 아 예. 일단 공구력은 어, 키가 아, 작다. 뭐야? 조카만한데 키가? 아, 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예예 예, 예. 지금 피부 색깔로 봤을 때는 아 어, 양호. 자, 다 됐죠? 아 예. 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자, 나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어, 어. 살려줘! 살려 빨리 와, 빨리!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 그러게 내가 눈 쳐다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떡하죠? 저, 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은 못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국 끝에 재탄생된 096이랍니다 말을 할 수가 있죠 어? 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아이 너무 무서운데 <웃음> 괜찮으니까 빨리 오세요 갑니다 들어오세요 안녕 공구리 안녕 <웃음>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하이 <웃음> 진짜 가만있어봐요 히야 공구룡 <웃음> 안녕하세요 거북님 야너 키가 더 컸다 아그 공구룡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원래 공구룡는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신입인데 널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대. 아저요아 반가워시네. 괜찮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이오오오오오오오나 밥이나 먹으러 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신이 맞지 아무것도 모를 테니 내가 너에게 뭐한 가지 알려주지 이, 이 뭔데요 잘 들어 나는 이 SCP 연구소 파괴할 거야 모든 인간들을 다 잡아먹고 말 거라가 달걀하게 치료할 거야 하하하하하하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나가 볼게요 나가 볼게요 하하하하 안녕+ 냐냐냐냐냐 그+ 그+ 그+ 그+ que, 그+ 그+ 그+ 방이 아유, 저 그+ 그+ 그+ 기 그+ 그+ 그+ 그+ 고루이고이끌렸어요 끌렀어요 끌렸어요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저저잘 들어요? 공고력이다 죽인대요 여기 사람 다 죽이고 여기 SGP 연구수도 다파괴해버린데요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야 여기 특무부대를 불러야 돼어 아니면 중앙정보국에 얘기해야 되나? 아니 경찰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아이 진짜 저이단 진정하고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라니까 제가 거짓말 쳐요? 하긴 저번에도 공고리 그랬단 말이야 꼭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어 잠깐만 이거는 김박사님 문서? 어? 뭐야 SCP들이 이런 걸 꾸미고 있었다고? 어쩐지 의문사로 돌아가셨어 그 이유가 이거였던가 그렇다면 심장마미가 일어라 SCP들이 어고봉가고봉가 어? 그그 야, 신에잘 들어 지금 이 SCP연구소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오! 그 음모를 파헤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출발!